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어, 궁기시 아카데미와 슈터스코아라는 카페, 제가 운영하는 카페죠. 그래서 같이 콜라보로 어, 진행을 하는 그 오픈 슈팅 매치가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슈팅 매치라는 게이 취미 생활로 할수 있는 아주 재밌는 스포츠인데 이게 꼭 총을 잘 쏴야 참가를 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픈슈팅매치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매치이기 때문에 과연 슈팅매치를 가게 되면 어떻게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게임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접해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한번 오늘 하루 즐겁게 놀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네요. 네, 장기 등록해 주십시오. 그공부 세트 아닙니까? 아닙니다. 가스 가스바는 안 사요! 안 사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빨리. 네, 안 삽니다. 안 사요. 아빠요. 와, 아, 아, 왜또 화려합니까? 시오 네. 시오 체크했습니다. 들으신가요? 네, 아닙니다. 자, 이렇게. 네, 저희 간식이랑 풍미랑 네, 챙겨가시고. 저기 올라가시면 정안이 잡혀져 있습니다. 저기 테이블에. 한계하고, 네. 어, 가져다 보으시면니다이 친구야. 이친구저이 친구야. 시고구야드리겠습니다구야 진짜 구야이친야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이 친구야. 이친이 친구야. 이친이 친구야. 니친이 확인해. 좀 생각해 보도 야, 아넌누너 <웃음> <웃음> 네? 봐도 된다 나야 돼. 만 뒤로 빼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뺀 상태에서 자 오른발부터 앞쪽에 대주고 완전히 뒤로 쭉 빼주시고 팔치에서 네, 겨드랑 옆에 딱 붙여놓고 이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핑거 세이프티 옆에서 보셨을 때자 손가락이 조금이라도 다리 걸리면 이게 걸어놓은 것 같이 보여요. 무슨 네. 자, 이 상태가 아무것도 없나요? 자, 몸통 왼쪽으로 먼저 기울여 보겠습니다. 다리 한 번만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기울일 때 왼쪽으로 기울여 그래. 네, 맞 올려놓은 배치 보냈는데 어, 지금 비행기가 원유 모를 지역에 예, 호시차을 했습니다. 거기 원시 부족들이 많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원시 부족과의 도전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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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here. 솔차님 음. <웃음> 우리 에이스. 예? 네? 에이스 네, e 가 에이스 c e Ace, a 스 e Ace, Ace, Ace, a 이 e Ace, Ace, Ace, Ace, Ace, Ace, Ace, 이 c e Ace, Ace, Ace, Ace, Ace, Ace, Ace, Ace, Ace, Ace, 좋 아, 기가좀 아까 보고 탄이 안나가는것 같은데, 네, 아까 네. 그 오일 치사 하다가 잘못 들어갔는지 네. 지금 좀 탄을 쓰면서 조금 비워줘야 될것같아요 네. 그렇게 지금 남은 스테이지 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명 <목소리가> 이가 가라 리슈사 <목소리가> 네, <목소리가> 정윤이 형 에~ 이렇게 셔서 어~ 정윤이 형 스타님 보시면 됩니다 보십쇼. <목소리가> <이가가가가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이쪽오서 봐줘 봐. 머리 감고 와야 되다 팀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IDPA 멤버 교육을 받으시고 슈터슬로라는 팀을 만들어서 운영, 아재TV님 운영하고 계시는 팀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콜라보로 해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오픈매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클럽매치 같은 경우에 이제 클럽 회원들 또는 안전교육을 받으신 분들만 이제 진행하게 되는 오피셜 매치가 있는데 클럽 매치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시면서 겪으셨던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보통 작은 점수가 한 3초, 좀 크게 먹히면 5초, 10초, 말 제일 큰건 20초까지 먹히거든요.라는 식으로 이게 페널티 되게 큰데 오픈 매치에서 체험하시고 경험하시자 하는 의미에서 초수를 많이 줄여서 최대한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드렸고요. 뭐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사이사이에 간간이 많은 매치를 좀 준비를 할 거고 아마 5월달에는 이제 외 몽골에서 실총 사격 이제, 이제 우리들 클럽 매치가 몽골 내셔널 오일 챌린지가 있습니다. 9월 달에는 태국에서 대셔널 챌린지가 있을거고, 해포 우울 챌린지가 있을거고 그 사이사이로 해가지고 또 저희가 높은 매치, 뭐 콜라 매치 준비할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